내 이름은? It's your B.A.B.A.R.B. e 내 나이는? 당신들 영원한 7살? 나의 혈액형은? 달림들의 인형? 나의 버릇은? 거울보기 나의 장점은? 잘생김 나의 단점은? 너무 잘생김 나는 어떤 사람?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 샤워 후 거울을 보면서 하는 생각은? 왜 이렇게 잘생겼지? 유머 감각 순위는 몇 위? 5위 요즘 건희보단 나아요 나의 룸메이트를 고른다면? 건희 환웅이랑 친해요?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뮤직 틈은 패션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코파기 나중에 내 비석에 새기고 싶은 말은 영화 같은 삶이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 내 말의 1과 0중 선택한다면 zero로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건호 내 나이는 25 나의 혈액형은 a 형 나의 버릇은 약간을 많이 하는 것같아 나의 장점? 없다. 나의 단점은? 없다. 신체 부위 중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? 샤워? 거울을 보면서 하는 생각은? 가슴 운동할까? 평소에 도전해보고 싶은 머리 스타일은? 삭발? 셀카를 찍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취하는 포즈는? <목소리> 멤버가 내 옷에 커피를 써줬을 때 반응은? 아! 블랙미르 음악 방송 중 내가 엔딩 요정이라면? <목소리> 소랑 친해요.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아. 나중에 내 비석에 새기고 싶은 말 약간만 더 살걸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 헬스장 관장님 1과 영중 선택한다면? 0내 이름은? 제 이름은 이건희입니다 내 나이는 24살입니다 나의 혈액형은? 오형입니다 나의 버릇은? 잘생긴 시온이 직캠보기입니다 샤워 후 거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? 거울을 보느라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샤워를 시작을 못합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머리는 부분 염색인데 여기 동그랗게만 이렇게 부분 염색을 하는 게 있어요 반삭을 하고 그 머리를 다음 앨범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카를 찍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취하는 포즈는 멤버가 내 옷에 커피를 쏟았을 때 반응은 블랙미러 음악방송 내가 엔딩 요정이라면 시온이랑 친해 안녕. 나와 케미가 잘 맞는 멤버는? 주저 말고 시온입니다 제일 멋진 동생이기 때문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시온이 동주 선동주 나중에 내 비석에 새기고 싶은 말은? 죽기 전에 이 음식을 못 먹었다 저금아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? 맛집 투어 책을 썼을 것이다 1과 0중 선택한다면? 0